<웃음> 와, <웃음> 범디가범디인가 왔다 아, <웃음> 미다버리네네 쭉쭉 와서 다 찌그러뜨리고 갔다 지금. <웃음> 아 진짜야? <웃음> 보자. 아이구야. 아 신기해. <웃음>